가을 안을 참 막죠. 음. 솔직히 저 담배 한 대가 생각이 나서 뜰 앞에 나섰어요. 그런데요. 제가 금연 중이거든요. 음. 이번에 저 담배 끊기로 마음 아주 굳게 먹었어요. <웃음> 어, 그래서 남친하고 같이 담배 끊는 줄인데 남친은 무슨 죄야. 덩다, 내가 힘들어하니까 덩달아 같이 끊고 있네요. 암튼 음. 오늘의 주제는요. 어, 요즘 따라 내거인든내거 아닌 내거같은 No. 뭐 이주제를 이 한번 해봤어요 내꺼인 거, 거 같은데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자 카드 뽑을 시간 드릴게요 아니 이건 카드가 아니지 번호 음, 죄송합니다 어, 그림 위에다 카드를 놓는 일이 어, 쉬운 일은 아니어서 자 번호 뽑을 시간 드릴게요 1번서부터 5번까지 어. 무작위로 이제 제가 번호를 위에다가 뿌려놓겠습니다. 자, 골라주세요. 네, 다 고르셨나요? 야, 진짜 벌레 소리 잘 들리시죠? 와. 자, 그러면 1 번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보주신 분들, 응. 오늘따라, 오늘따라, 요즘따라, 응. 내거인 듯. 내거 아닌. 내건 내꺼 같은데 이상하게 내꺼 같지 않은 느낌이 자꾸 드는, 응. 자, 어디 봅시다. 뭐, 혹시, 가, 저기, 뭐, 여행 다녀오셨어요? 뭐, 뭐, 꼭 여행이라서 꼭, 뭐, 여행이라고 해서 뭐뭐 뭐, 뭐 근사한 데가 아니더라도 뭐 계곡 같은 데로 뭐 1박 2일이든 3박 4일이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여행 다녀오셨나 해서 음, 여행 가서 여, 뭐 혹시 뭐 아니면은 나들이 같은 거 어, 나들이도 괜찮지. 어, 나들이 갔는데 어, 싸웠어. 음. <웃음> 별 시답지 않은 것 같고 어, 그냥 탁탁탁탁 하다가 어, 한번 뭐 뜨겁게 또 끌어안고 풀려, 풀린 려풀것 같네요 근데 왜? 어, 재밌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재밌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왜? 어디 봅시다 재밌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뭐 혹시 뭐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세요? 어,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다 음. 음. 정같지 않은 뭔가가, 되게 지쳐, 지친 것 같은데? 뭐가, 뭐에 지쳤을까? 생각이 많아졌다. 음. 그 다음에, 씀씀이가 헤퍼졌다 지쳤다. 뭐 이런 거지. 어. 디테일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제가 이제 대충 굵직하게 윤곽을 잡았으니까. 음. 뭐 요즘에 여행가기 참 좋죠 음. 어, 친구들끼리 모여서 갔어요? 여행을? 혼자서 간게 아니라 음. 음, 그런 거 같네 친구, 그 친구들 어, 친구들하고 모여서 여행을 간거 같아요 음. 뭐, 뭐, 뭐, 뭐지 그뭐 그 한국 그그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인근에 산 같은 거 많대. 뭐산 밑에 보면 뭐 막걸리 집도 있고 붙인 게 붙이는데도 있고 뭐꼭뭐 뭐 대단한 데가 여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막왜 갔다 와 가지고 갔다 와 가지고 냉전에 들어가셨네. 그 전에 <웃음> 그, 이제, 두 커플이 있었어요. 두 커플이 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두 부부야. 어, 이게 부부, 두 부부인데, 그, 상대방 와이프가 깻잎을 먹는, 깻잎을 못 뜯는 거예요. 어, 깻잎을 못 뜯으니까, 앞에 있던 남자가, 그 여자가 친구의 와이프지. 친구의 와이프의 깻잎을 뜯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깻잎 뜯어줄 수 있지. 근데 밥 먹는 내내 깻잎을 뜯어주네? 몇년 있다 보니까 둘다 헤어지고 서로 와이프가 바뀌었어요. 아 진짜로? 미국에서 그런 일 있었어요. 어. 그런 일도 있더라니 와이프가 바뀐 케이스. 음. 상대방이 여러분의 속을 잘 모르겠다. 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이 어. 삐져 있는 게 아닌가. 오, 요거, 요거 음. 어. 이거 이거 나왔네 삐져있다 이시기가 나한테 어, 사기를 쳤다 어. 무슨 사길까? 그런 거지 제가 아까 방금 말한 거 제가 얘를 괜히 들었겠습니까? 이게 친구 와이프의 깻잎 뜯어주는 거 그런 거지 나보다 내 친구한테 더 관심을 많이 보였다 <웃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삐졌다. 근데 어 그걸 갖다가아 미안 그 자기가 그런 거는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이제 놀러 가서 많이 다툰 것 같아요. 음 많이 다퉜고 어꽤 많이 다투지 않았나. 꽤 많이 다투지 않았나. 지금, 이게, 지, 이게, 이거 똑같은 게두 개나 나왔잖아요. 똑같은 게두개 나오고, 음, 이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두개 나오고, 이 똑같은 거두 개. 요거 다툰 거, 지친 거, 뭐. 뭐. 반복돼서 나왔다는 거는, 음, 거의 100%다. 응, 음, 100%다. 음. 뭐야. 아, 이게 놀러가서가 항상 문제야. 어, 놀러가서, 어, 이 교, 그, 감정, 감정선이 전파가 이상하게 타는 거지. 그니까 그, 까 그, 놀이 문화라는 게 그래요. 그, 놀면은 또 이렇게 술, 판 벌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뭐 진실 게임 하고, 나이 먹어도 게임은 하잖아. 어. 그런거 애같은거지 뭐 게임하다 아니면 술 마시다 뭐 이렇게 뭐 술잔 오고 가다 눈 삐리리 해가지고 내 여자 있고 내 남자 있는데 뭐 그렇게 된거죠 난장판 된거지 난장판 된거다 라고 어, 보여요 음, 음. 확실히 싸운거 맞네 확실히 싸운거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지금 음? 뭐, 이분하고, 음,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 어디 한번 봅시다. 어, 본인의 마음을 본인도 잘 모르겠다. 어, 그냥 나를 갖다가, 어. 그니까, 지금, 이, 지금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남이 말에 자꾸 귀가 솔깃솔깃해. 음.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면 또그 말이 그런 것 같고 저쪽에서 저렇게 말하라면 어 그걸 또 그런 것 같고, 어. 그러니까 감정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야 어. 들려오는 말에 따라서. 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 정말 실망했어. 어. 그 인간이 그럴 줄 몰랐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음. 어, 지금 생각 중이다. 어, 어, 그, 그런 마음 있잖아요. 주변에서 들려오면. 그럴까? 걔가 그런 거 맞아? 그럼, 그래, 걔 그런 거 맞아. 그러면은. 아, 내가 걔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 아 그렇지 그러 요쪽을 그렇게 혹해 저쪽에서 아우 걔 그래도 착하고 스윗하지 않냐 걔 그때 너한테 그거 해준거 봐걔너 좋아하는 거 맞아 너 오해야 그럼 어, 또 그런가 또 이쪽에서 혹해 그러니까 막 마음이 갈팡질팡 막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 요, 요기를 보면 얘가 나를 사랑하는 거 같고 요기를 보면 마음이 변한 거 같고 막 불안해 죽겠는 거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어그 그 지금 판단을 못 내려 그래갖고, 뭐, 혼자서, 어, 혼자서 울었다, 울었다, 응, 어, 응, 어. 승질 냈다, 입을 킥 했다, 다시 입을 덮었다, 뭐, 이러는 거지, 음. 그러다가 이제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어,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떠한 결론을 빨리 내야겠다, 조율을 해야겠다, 어. 이 사람은, 어, 여러분들의 그 사람은, 어, 여러분들의 그 사람은, 예, 여러분들한테, 어, 그런거 있죠 어. 오고싶어 오고싶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근데 올 수가 없어 얘도 우유부단해 이 사람이 우유부단한 성격이기 때문에 어. 그 깻잎 떼어주는 걸 갖다가 겨절을 못했을 수도 있어 <웃음> 여기서 깻잎을 떼어줬다는 게 아니라 놀러 갔을 적에 상대방이 너무 잘해주니까 어, 이 사람이 우유부단하니까 어유 아, 아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냉정하게 딱못 밀어냈을 수 있다는 거지 어.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다면 지내는 동안에 계속 이런 일들은 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치셨지 응, 음, 재또 저러는구나. 어. 아니 왜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못해. 이 여자가 내 여자라고 왜 말을 못해? 어, 그런 거지. 어. 내 여자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음, 음, 그게 이 사람이 성격이 우유부단, 워낙 우유부단하니까. 어. 여러분들한테, 그, 이실 짓고를 못할수 있어요. 어, 왜냐하면은, 이실 짓고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따다다다다다 하고 잔소리하게 될까봐, 이 사람 그 잔소리 또, 또, 이런, 이런 경우는 또 잔소리 듣는 것도 싫어해. 어,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말안 하고, 말하기 싫으면 입딱 닫고 있어요. 응. 어. 가타부터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 이 상황을 갖다 그냥 빨리 종결하고 싶은 나머지 그냥 거짓말을 갖다 할 수도 있지. 응. 어. 그런 거예요. 어. 더 이상 뭐 계속 말하기는 싫고, 어. 그런 거지. 근데, 저기, 막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어, 그냥, 그런 거 있어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거지. 음. 주변에서, 야, 연락해봐라. 어 연락 좀 해봐. 이랬을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연락이 올 수가 있다. 이분한테 연락 오면 어떡하실 건데, 여러분. 음. 여러분이, 어디 봅시다. 어, 받아줄 것 같네. 음. 음,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이 똑 떨어진 게 아니라서, 음, 받아줄 것 같네요. 음,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 그니까 사람이 정의란 게 있잖아. 이 사람이 그냥 우유부단하고, 그냥, 거절을 잘못 하는 거야. 우유부단이 뭐야? 거절 못한다는 어, 못 한다는 거잖아. 거절을 못할 뿐이지. 어, 사람은 착하단 말이지. 어, 조금 거짓말 하는 거, 어, 그래, 할수 있어.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좀 뭐랄까 일을 갖다 무마하기 위해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그냥 그냥 하는 거짓말은 눈감아 줄 수도 있잖아.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음,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쉬 놓지는 못할 거예요. 음. 보통 여자가 요 정도 저 레벨이 되면 그래도 버리는 이분보다 날수 있다 이거지 음, 조건이 좋다 어, 조건이 좋다 그래서 쉬놀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갑이야 음, 여러분들이 갑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말을 갖다가 그래도 잘 들어주잖아 어, 가끔씩 사고를 쳐서 그렇지 여러분들 말잘 들어줘요 음, 조금 어린애 같은 기질이 있거든.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저렇게 그가이드라를 정해주는 것 같다. 이 사람이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음. 왜냐면 자기가 이게 선택장애가 있으니까 이럴 땐 이러지 마. 딱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또 이런 행동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딱 거기서 선을 그으세요. 어, 야, 얘내 남, 내 남자고, 어. 나 이, 내, 내 남친하고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행동은 좀 자제 좀 해라 라고 미리 딱 선을 거놓으면 어내내 내, 내 남자는 내가 지켜야지. 어, 이 사람이 스스로 못한다면 뭐 나라도 나서가지고 그리고 말은 또잘 들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는 해. 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이 관계가 그래도 오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1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 구독 꾹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내꺼인 듯 내꺼 아닌 음, 내꺼같은 <웃음> 그런 애매한 기분 드럽죠? 음. 어, 남자다우세요, 이분? 아니, 뭐, 여러분들이, 어, 여자여도 남, 남자다울 수 있지. 어, 근데, 아, 왜? 음, 갑자기 무슨, 왜, 왜, 왜? 갑자기 왜 소두가 이렇게. 어, 뭐 나쁘지 않아요. 뭐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응, 판단을 해야 된다. 상황 정리를 해야 된다. 응, 그런 거죠. 갑자기 상황 정리를 할 일이 생긴 거지. 응. 왜 갑자기 상황 정리를 해야 될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들의 그 사람이 갑자기 상황 정리를 하려고 든다이 응. 사람은 성질이 좀 급해요. 응. 성질이 좀 급한 면이 없진 않아. 응. 성질이 급하고 좀 남성스럽지 어. 음. 이건 좀 한번 봐야겠는데 왜 갑자기 떠나려고 들지 어, 갑자기 이 사람이 뭔가, 뭔가 결정을 내렸어 음,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전형적으로 떠나는 카드가 나왔네요 음. 예, 떠나는 카드가 나왔죠? 이거, 타로카드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마음을 그냥 두고 돌아서는 카드인데 왜 그랬을까? 어디 한번 봅시다. 왜 그랬는지. 자. 어, 또 소드가 또 떴네? 음. 여러분이 뭐 잘못하셨어요? 어이구 쌍방이야? 이거 쌍방이다, 쌍방이다 그런 거요? 일방이야? 이거쌍왜왜 여러분이 혼자 다 있다 퀴노부커 아 뭔가 판단 미스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음. 아, 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인 것 같다. 음,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음, 떠난 거 아닌가. 어, 그렇게 보여요. 음, 그렇게 그렇게 보여. 어. 왜냐하면 어, 지금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다. 돈 나갈 곳이 많다.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이다 현재. 어, 요즘 에 경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계 국제 경기가 완전히 난리 진짜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작이 나고 으스러져 가고 있죠. 막 기름값이 천정적으로 지금 오르고. 어.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기름값 오르면 은 물가는 잡힐 수가 없어요. 음. 푸틴이 계속 저지르라면 유럽 경기 망가지면 한국 여파 커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 보면 경제적인 난으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가는 게, 떠나가는 게 아닌가. 음. 음, 맞아요. 음. 여러분 지금 바람쐬러 어디 나갔어요? 음. 어, 주변, 주변 사람들하고도 조금 문제가 좀 있겠네. 음. 음. 동문제 같은 걸로 좀 대화를 좀 나누고 그랬었을 것 같아. 어. 이게 컵이 불과, 저기 아니, 그 뭐지? 뭐 마음이라고도 하지만, 그, 이게, 그, 금전 관계로 마음이 상할, 금전 관계가 돼도 되면 금전 문제로 마음이 상한다, 라고도 해석이 돼요. 지금 이 흐름이 지금 안 좋잖아. 흐름이 안 좋은데 갑자기 만족할 리는 없고, 그쵸?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뭐 돈을 빌린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카드값도 막아야 되지. 당장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런 것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겠지. 내가 뭐 어떻게 어떻게까지 갚아주겠다. 지금 막그그 그 경제적인 그리고 갑자기 남자도 떠나버리고 남자가 떠나. 여기서 카드상 남자가 떠난 것 같아요. 음, 음, 남자가 떠났어. 남자가 떠났는데 이, 이 사람한테서 아마 연락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귀동량으로서 듣겠지. 어. 귀동량으로 듣겠지. 되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멋있는 남자 아니에요. 응. 응. 여러분들은 지금 S, 어, 이 사람의 그 성, 그 동양을 들으려고 되게 이제, 애쓰는 거지, 사람들한테. 어머, 걔는 어떻게 지내니, 뭐, 이렇게. 마음이 남아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일까? 어, I don't think so. 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응?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 참은 거지. 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참고 인내한 거지. 이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자, 여러분한테 숨기는 게좀 있어요. 음, 숨기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일까. 어.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어. 저기만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자 이 사람이 떠났다는 건이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이라는 걸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여러분은이 사람이 여러분 응.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까 응. 얻을 게 없으니까 떠나간 게 아닌가. 응. 음, 맞아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사람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갑자기 이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나와요 음. 아,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없는 것일 수도 있지 음. 무너졌다 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그래 이게 진짜 얘가 돈이 없는 건가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좀 지켜보고 한동안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돈이 없나? 음, 그렇게 하고 이 관계를 갖다가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관계로 이렇게 놓고서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 이거 지금 나쁜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은 돈이 좀 나올까? 라고 좀 생각을 한 거지. 어, 이 사람이 겉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남성답고, 이래도 안 그래요. 이 사람. 음. 개인장이 뭐랄까, 음 저거지. 좋게 말하면 어, 수가 높은 거고, 어, 나쁘게 말하면 남을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고, 어, 어 저기 막 손안들이고 코푸는 거 좋아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갔다가 떠나고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 이게 정말 얘가 돈이 없어서 나한테 이러는 걸까? 아니면, 어 있는데도 나한테 안 주는 걸까? 하고서 여러분들을 갖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나쁜 놈. 아, 요즘에 남자들도 진짜 맞아. 음. 조금 더털수 있을 텐데라는 그 아쉬움, 아 까비, 그거 하나는 더 건질 수 있었는데 아 까비 이러고 있어요. 음, 남자들도 여자 등치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내 것인 내내 내 거인데 내거 아닌 것처럼 했던 이유가 뭐야? 그치, 간보는 거지. 이렇게 어, 하면은 조금 더 나올까,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래도 이 사람은 속, 속의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다 갖고 나오진 못했어도, 어, 어느 정도의 목적은 달성했다. 그러면서도 뒤돌아서면서, 아, 아까 요지랄 하고 있는 거지. 이, 이, 이 저기, 막. <웃음> 어, 그 지금 멀리 떠날 계획을 하고 있어. 응 어, 어, 떠날 그, 그, 그 그거지. 어, 목적을 달성한 자리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어,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는 거지. 뭐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을까. 어. 저기 어디에 그 어디에 어, 숨겨둔 여자도 있나 보다. 어, 그 여자한테 관련하보다 음. 그런 거 같아요. 어. 숨겨둔 여자한테 가려고 한다. 어. 아, 이을 어쩌지요? 맞어. 어, 어. 이 사람 말로는 뭐지조 있고 어쩌고 저쩌고 사나이 아니가 막 이러면서도 안 그래. 뒷궁문에서 이런 사람이 더 무서워. 원래 진짜 사나이는 사나이 소리 안 해. 원래 그 남자들도 자기한테 자신 있는 사람들은. 아막아 그래 나할수 있어 이런 뻥은 안쳐 어, 자기 PR 같은 거안 해요 뭐 겪어보면 아는 거니까 그잖아 자기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진짜 누가 보면 병강세인줄 어, 진짜로 어,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뻥카를 이렇게 날리고 막 이랬던 거는 어, 여러분들한테 뭔가 어. 근데 아쉬움을 들어앉혀 떠났던 건 음,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더 이상 어. 근데 마음은 아예 그러니까 아 떠날 때 아쉬움을 남겼다는 걸로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정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아 좀... 찌... 아이, 그냥 이렇게 돌았으니까좀 찝찝하기도 하고, 어,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어, 정이 생겼으니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아이, 그래도, 어, 내, 내 파랑새가 딴데 있잖아요. 어, 파랑새한테 가야겠다, 이거지. 음, 이 사람, 어, 뭐 숨겨둔 부인이나 뭔가 있었을 거야. 부인이든, 뭐, 애인이든 있었을 거예요. 음. 그 사람한테 간다. 어. 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는데도 이렇게 돌아서는 거 보면, 이 숨겨둔 사람은 애인 이상일 듯 해요. 어. 뭐, 애기 엄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음. 네. 자, 2번 카드. 어, 참 속상한 내용이 나왔어요. 어, 이거 나중에 인광부에서 한번 달아보죠. 이 사람, 어, 결말이 어떻게 되나. 근데 원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뭐를 개못 준다고, 나중에 또돈 떨어지면 또 이런 짓또 해요. 음, 음,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어 벌어먹고 살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 이게 갑자기 결정을 내린 걸로 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그 멀리 있는 누군가한테 가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소환한 거지. 어. 어 여보 이제 돌아와. 얼만큼 모았어. 뭐 이런 거. 어. 나쁜 놈이에요. 어. 자, 2번 카드, 리딩 끝! 자, 그러면 저는, 어,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고요. 이제,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이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2번 카드 내용 아주 거지 같았죠? 네, 거지 같아서 진짜 기분이 안 납니다. 아주 거지 같아요. 세상에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 많답니다. 그니까, 잘 골라야 돼, 여자들. 여자들이 어. 그사랑에 너무 약해 그 그거 있잖아요. 그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음. 여자들은 남자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 임채무가 불렀잖아. 여자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아, 이제 여자의 생명을 좀 바꿔야 돼. 그렇게는 이게 여자의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인간들이 붙는 거야. 자 어디 봅시다. 음. 싸우 셨어요 응. 어. 아 이제 싸우는 것도 치겹다 어 시겹다 하고 저 저기 막술 마시나 나갔나 어, 여러분들의 어, 그파랑새 파랑새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어, 저, 그, 굳이 성별은 가지지 않겠습니다 어. 뭔가, 새로운, 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 라고 말해주네요. 어, 뭐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왜? 음, 왜 머리 싸매고 누웠지? 실질적으로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갖다가 한번 재조명해보자라는 그런 휴식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잠시 냉전 중인거 아닌가 싶네 이카드이카이 카드, 이 3번 카드의 주인공은 어. 잠깐 마이크를 좀 만졌어요 안경이 흘러내리는 바람에 음. 한번 어디 봅시다 무슨 일이 있는지 왜 싸우셨어요 음. 이게 무슨 일이지 과거의 사람 때문에 싸운 건지, 아니면 뭐 옛날에 니, 너가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왜 이러냐. 왜 갈수록 호랑이가 돼가냐. 이런 뜻인지. 아니면 과거의 사람이 문득 떠올랐다는지. 그, 이게 사귀면서 과거의 사람 자꾸 들춰내는 거안 좋아요? 음 응? 과거의 사람은 그냥 마음속에서 저기 해야지. 과거의 연애는. 그거 그게 가장 관계에 안 좋아. 음, 과거 연인한테 연락했어요 혹시? 아니면 그럴 수 있지 술자리에서 과거 연인 우연 우연하게 만나 갖고 연락처를 어, 보니까 연락처가 안 바뀐 거야 뭐 그럴 수도 있, 있는 거지 맞아요 이거 과거 연인인데 이건 싸우지. 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파랑새하고는. 좀 권택이라는 걸 맞았거든. 음. 이제 이제 뭐밤일도 맨날 음. 좀 신선해야 되는데 이벤트도 없고 아니 왜꼭 이벤트를 갖다가 상대방한테 저기 뭐 구하려고 하죠? 본인이 이벤트를 주도하면 되잖아. 야한 속옷 같은 것도 사주고 한번 입어보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음. 그러고좀 색다른 곳에 가가지고 둘만의 은밀한 그런 걸 갖다 즐긴다든지 어, 그런 거 있잖아. 어 밤에 해변가에 그냥 헐렁한 옷 입고 가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을 적에 둘이서 사랑을 나눌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이 짜릿한 이벤트 같은 걸왜 본인이 할 생각은 안 하고 과거의 연인을 갖다가 생각하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싸우자는 거지 뭐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 싸우겠냐고? 사랑은 지켜가는 게 힘든 거지. 음. 얻는 거는, 얻는 거보다 지키는, 아니, 지키는 게더 어려워요. 이,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교제 기간이 되고 그러면, 일단 해볼 건다 해봤잖아. 음. 정상적인 건다 해봤잖아. 음. 그러면 이럴 때 가끔 이벤트로 비정상적인 것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분은 그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여, 재미가 없어요 무뚝뚝해요 나무토막이에요 음, 그러니까 과거의 여인이 생각이 났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여인을 생각하면 은 음,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음, 나중에 또 어떤 누구를 만나면 또그 사람이 또 어, 너무 깐깐해 그러면 은과거에그 화끈하고 속 시원시원했던 그 연인 또 생각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쵸? 지금 이건 그 케이스야 딱 지금 후회 후회 엄청나게 하는데 내가 왜 내가 왜 이랬을까? 어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도 어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왜 연락을 계속하지? 어 그런 것 같은데요. 음, 음 그럼 그래, 맞잖아. 그러면서도 계속 연락을 계속하잖아. 후회하면서도, 어, 후회하면서도 둘다다 다 떨어져 나갔지. 둘다 지금 현재, 음. 그러, 그러면서도 어, 마음은 이미 다 엎, 엎어졌고 어, 마음은 다 엎어졌고 어. 잠시 바람 쐬러 가셨나? 음, 그런 것 같은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하고 어, 노, 놓을 수도 없잖아 어, 놓을 수도 없죠 음. 훌쩍 떠나 어디든가로 가고 싶다. 훌쩍 떠나고 싶다. 그러니까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어. 아니면 이미 훌쩍 떠나 있을 수도 있고. 음. 훌쩍 떠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 저기 막. 뭐. 그 업무차 뭐 이래서 어디 간 곳에 아니면 여행을 간 곳에서 어 여행을 간 곳에서 어, 과거의 여인을 우연치 않게 만났다라든가 음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어 그러니까 그 과거의 연인을 만나는 경로가 꼭어 뭐지 모임 어떤 모임 장소 어떤 모임 장소에서 우연치 않게 만났다던가 아니면 음그 훌쩍 어디를 떠났는데 내가 어디 갔다는 소리를 듣고 옛 연인도 거기에 같이, 거 거기 같이 참석했다든지 거기에 갔다든지 어,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우연치 않게 만난 상태 우연치 않게 만났어. 뭐 안부 물을 수 있어. 거기서 끝났으면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지. 그근데 어. 이게 지금 뭔가가 하나가 새롭게 시작됐다라고 나오잖아요. 새롭게 되면서 이게 지금 이, 이, 이 카드가 거의 이별 이별의 전 단계거든. 이별에 전단계게 뭐야. 어, 이 관계를 갖다가 이, 이 사람이 골치가 아파. 마음도 복잡하고 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지.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훌쩍 떠났다. 근데 훌쩍 떠나면서 얘한테 뉘앙스를 남겼겠지. 아, 그냥 머리가 복잡해서 나 어찌쯤 잠깐 가 있으려고 뭐 이러니까니까 얘가 쫓아왔을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관계가 보면 이게, 이게 저기 만 나오잖아. 어. 근데 이게 그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냥 답답하니까 그냥 그냥 가볍게 그냥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음, 큰 의미는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 실망을 했다. 어, 실망을 한 거지. <웃음> 그냥 머리 시키러 갔으면 머리나 시킬 것이지 어, 그런 거지 어. 근데 이 사람이 이 머리를 시키러 갔을 당시까지만 해도 그 시그만 해도 이 과거의 연인한테 그렇게 큰 마음은 안 해요 그냥 친구 음. 그럼 그, 그 정도의 마음인 거지 어. 깊은 마음은 아니야 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더큰거 같아요 어. 근데 이 사람이 잠시 잠깐 어. 그런 거지 병신 같은 짓을 한 거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나 이거 폴 카드 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어 카드가 이렇게 됐네 어, 죄송해요 음 응. 그래갖고 이 관계를 갖다가 진짜 희한한 대로 보내버린 거지 한마디로 음 응. 희한한 대로 보내버렸다 자 그러면 이두 분이 결국은 내거 아닌데 다시 내 거가 될려나어 뭔가 새로운 어 플랜을 짠다 음 플랜을 짠다 여, 여, 여기 플랜카드 두개 나왔죠 여기 플랜 어, 플랜 새로운 플랜 음, 그래도 이게 뭔가 소중하게 손으로 이게 받쳐 들었잖아요 어, 뭔가 소중하게 음, 이런 경우는 내려놓으면 안돼 음, 약간의 어, 집착도 엿보이고 집착. 음, 마음은 되게 아파 그치 어떤 사람이 아프지 않겠어 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도 뚜껑 열리고 진짜 우라통 치미는 예있어지 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 이 사람의 했던 말들 행동 이런 것들이 의미가 무엇이었나 어 생각해 보고 한번에 어 기회를 줘 보자 음 자비를 베푸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을 내고 어, 왜냐하면 관계를 갖다 딱 단절시키는 것 같지는 않네. 음, 왜냐하면 일단은 이 관계가 옛날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마음이 상했어. 음,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만남이나 어떤 것들을 갖다가 조율을 한다. 거기에 맞게끔 어, 완전히 끊지는 않는다. 음, 가끔 밥 먹고 데이트하고 뭐이 정도 어, 그러면서 이제 좀더 추위를 지켜보겠죠. 음, 네 3번 카드 어, 아직까지는 어, 아리까리하지만 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는 내 거는 맞고 어, 일단은. 어, 시간이나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어, 서로 서로 어, 저기 막 뭐지 추억블이 없는 선에서 조정을 하겠다. 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마음은 내어주겠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4번 카드. 어 날이 덥네요. 에어컨이 틀려 있는데도 어 이제 막바지 그냥 발악을 하는 것 같아. 어 손이 끈적끈적해서 카드가 막 들러붙어요. 음, 음 이안반 음, 음, 뭔 일이지? 음. 일분이 조금 감정에 휘둘리는 경향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카드 한장을 보고서 그래도 주변에서 말하는 것에 좀 마음이 많이 흔들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오네니 말에도 일리가 있다 저쪽에서 얘기하면 오네니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아이고 그래서 답이 안 나와 음. 음. 카드가 참 음. 이거 저기막 타로카드 많이 보신 분들은 벌써 착 어느정도 어, 엔딩이 보였네 그죠 음. 엔딩이 보였어요 어디 잠깐만 이분이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한번 볼까요 어, 그래 니네 말도 맞고 흥흥 어. 그래, 네 말도 내 말도 맞고 그래, 너도 맞다. 왜 이러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외관상은 왕이지만 아, 이 사람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음. 맞아요. 어. 니네 말도 맞고 어. 그러니까 A 니네 말도 맞고 B 니네 말도 맞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거지 <웃음> 어,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 난 그걸 할래 이러는 것 같아요 어. 이, 이분은 이 감정 남발형? 어, 그런 것 같아 어. 맞아요. 어. 대책 없이 일을 벌려, 대책 없이 일을 벌리 벌려 벌리고 나서 자기가 뭔가 문, 문제점이 뭔지를 잘 몰라 자기 나름대로 공평하게, 어, 굉장히 클리어하고, 어우 나는 너무 진짜 나 판사를 했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 음, 그리고 어 이거는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그냥 약속 남발한 케이스? 어, 약속 남발한 케이스? 뭐, 혼인 빙자, 가늠도 가, 개, 개, 개 중에 있어요. 음, 개 중에 있어서 법원에, 어, 그 민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걸려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음. 그것 때문에 이게 끝난 거라 나오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나왔잖아요. 어, 데스 나왔잖아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문제는 그거야 이 사람은 반성이란 게 없어 어, 반성이 없어요 어, 반성이없고 자기가 다 하면 다 사랑의 대화야 음. 음. 그러면서 변명은 또 우라지게 하지 어, 변명은 우라지게 해요 자기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라는 게 아니라, 어, 어, 변명은 또 우라지게 해. 어. 아주 바빠, 변명, 변명하게 바빠. 어. 이분이 내꺼인 데 내꺼 아닌 왜 그, 그렇게 했냐. 어. 맞아. 이 사람은요, 진짜 전형적인 그, 문어발인 거 같아. 음, 여자의 마음을 잘 알지 않나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좋아하더라 저렇게 하면 여자들이 좋아하더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실속형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냥 자아도취 같은 거지. 어, 자아도취. 음, 자기 인기에 취해서 어, 여자들이 이렇게 하면 넘어오는 그 맛에 어, 여자들을 갖다가 홀리고 다니는 거지. 어. 그렇게. 오래 누군가를 갖다 지문하게 오래 사귀지도 못해요 음. 근데 요즘에 좀 슬럼프를 많이 먹은 얘기에 벌어놓은 짓들이 너무 많아 음. 그리고 여기저기 진짜 변명하러 다니다가 쌍욕도 많이 먹었고 어, 싸대기도 많이 맞았고 음. 그러다가 보니까 어, 조금 아 내가 한한패턴좀 쉬어가야겠다 어, 어, 한패턴 쉬어가야겠다 어, 뭐 이런거지 음. 그 여러분하고 지금 한 패턴, 그 여러분이 그걸 안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의 마음의 방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어, 마음의 방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고, 그리고 뻥은 또 오라지게 치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 이 사람 뻥쟁이에요. 어. 뻥쟁이야. 어, 맞아. 근데 그거 알아요? 이런데도 왜 내려놓지 못하냐? 현실 부정에 들어오는 거지. 왜냐면 내가 봤던 이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 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럴 수밖에 없어. 음. 왜냐면 쪽팔리거든. 내가 그 수많은 문어발 그 문어발 다리에 하나에 걸려가지고 음. 그뭐 석션 있잖아요. 음. 그 빨대에 딱 감겨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게 쪽팔릴 수도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지금 현실 부정하는 중이다. 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는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은요. 연애 지문하게 못해. 음. 석달 넘기기 힘들어. 저석달 넘기, 넘었는데요.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는 거예요. 뭐. 음. 그리고, 일단은 그게, 이렇게 자기가 레벨이 있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게 있어요. 어. 1순위는 그래도 조금 고정이고, 2순위는 좀 이렇게 유, 이제, 유동성이 있고, 3순위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그날그날 그날 엔조이 하는 것 거. 그런 거지, 뭐. 어. 그래갖고, 자기만의 그, 그, 레벨, 그 체계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꼭 지고 잘 버리지 않아. 음,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만약에 계속 사귀고 있었다면,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거야. 그, 이게, 바뀌는 거. 야, 이거 진짜, 그, 만수루보다 더, 좀더 심한 케이스지. 자기 만수루나 되고서, 내가 만수라 제일 부인이면, 제일 부인이면 이해라도 해. 어, 그찮아요 제일 부인이면 얼마나 부와 영, 예를 누리겠어. 그런 맛도 없으면서 이게 만수루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 <웃음> 이게 진짜 짜증나는 케이스예요. 음. 음, 나한테 뭐라도 떨어지는 게 있으면, 음, 그 옛날 그 고우영 만화에 보면 그 유방 있잖아요. 어, 한 나라를 그 저기 막저 <웃음> 다시 토, 어, 통합한 중국을 갖다 재통합한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기집질도 많이 하고 그래도 걔는 왕이라도 됐잖아 어 왕이라도 됐잖아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진짜 왕이라도 되면 진짜 어 왕의 본처라는 그 타이틀만이라도 만족하고 살 텐데 그것도 아니면 괴로운 거지 그거 저기만 이번에 조금 싸우셨네. 음 싸웠는데 요 사람이 어, 궁지에 몰리니까 조금 자존심을 갖다가 어, 상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의. 어. 음맞아 근데 이 사람이요 야 진짜 이번 이번 카드에서 진짜 세븐 소도 많이 나온다. 음. 근데 이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음.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 그리고 자기가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할 거예요. 음? 음. 뭐 이런 뭐 같은 경우가 다 있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 캐릭터가 원래 그래. 어. 자기가 연락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리안 받으면 뭐, 안 받으면 뭐할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니손해지내손해냐뭐 네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이 사람은 지멋대로니까 워낙 음. 여러분들이 지금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라고 나오네요 음. 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로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와중에 이미 끝난다, 끝난 거다 끝난 거다 아는데도 이거 이미 끝났잖아요 끝난 거다 아는데도 이 사람 여러분한테 다가가잖아 이미 1라운드 끝났고 1라운드 끝났고 근데 여러분이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 이 사람이 그걸 캐치했어 여러분한테 다가가네요 여러분이 이 사람 받아줄련가 받아줄란가? 이, 이러, 이런 아, 고민한다. 아, 고민하네요.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의 이런 뻔뻔한 것도 이것도 하나의 매력이거든.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가잖아요. 음, 자기야 나 어떻게 안 될까? 근데 이 사람 안 그래요? 당당해. 뭐 떼인 돈 받듯이 어? 야, 적당히 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오히려 지가 잘못해 놓고. 어. 음. 너다 알고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원데이 투데이 이러냐? 그래도 나는 음. 나는 나 나한테 일본은 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 여, 여러분들은 이분하고 이분하고 거 저기 막 저기 하긴 힘들 것 같다. 끊, 끊, 끊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음. 한번 끊어질 위기가 있었었는데, 음, 끊어질 위기가 있었는데, 카드의 흐름상 보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어. 어, 2라운드가 있다. 라고 말해주네요. 왜냐면 하 우리는 이렇게 정방향으로 보지만 카드 흐름에 대해서는 이걸 역방향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거든. 이걸 역으로 놓고서 해석하면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직 끝이 아니다 어, 만약에 뭐 혼인 그 중에 진짜 드물게는 혼인 빈자 가능 같은 걸로 어, 좀 걸리신 분들은 이게 소송이 굉장히 길어질 걸 암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그냥 어, 만수로 흉내 내고 다니는 분들 어. 이 분들은 그 사람 이, 이, 저기 막 여러분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해 아주 당당하게 연락해 그것도 뭐 전혀 기죽지 않아 당당하게 연락하고 눈 여, 여러분 눈치 안 봐요 음, 내가 원하면 가는 거지뭐 이런 식이에요 음, 그냥 무대뽀로 밀고 들어가는 성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웃음이 터지지 이런 행동에 어이가 없지 어이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받아주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4번 카드 리딩 자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어, 요즘 들어서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같은 놈 5번 카드 리딩 들어갈게요. 어디 봅시다. 왜또 마음을 듣고 또 떠나시려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서 생각하는 건가? 가, 갔다가 다시 후다닥 돌아와서 생각하는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거 딱 액면으로 보자면 뭐 그런 것 같아요. 음. 자, 참 카드가 아이러니하게 나왔죠. 어, 이러니까 보조카드가 필요한거예요자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또 이거 뭐지?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데? 음 그런거 같은데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네. 이 카드 되게 흥미진진한데? 그냥 카드 액면대로 읽어볼게요. 그냥 액면대로 어. 마음을 두고 떠나야겠다. 그 길이 나도 몰라. 나도 내가 어디로 가는 걸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어, 이거예요. 어. 떠났어. 근데 갑자기 해가 뜨더니 아니야 나, 나 다시 돌아가려고 후다닥 돌아왔다가 또 갑자기 또 어. 이게 지금 잘한 걸까 어, 고민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사람이 다시 어 떠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은 안전된, 어 안전된 어 가정을 갖고 오기도 싶어. 근데 이게 뭐야? 사기를 당했네? 그런 거지. 음. 사기를 당했다거나 어 안전된 관계를 두고, 두고서 두고 어 떠나면서 뒤돌아본다거나 이런 거죠. 참 애매하죠. 그래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이런 걸 갖다가 이으려고 들면 어그로를 끌게 되기 때문에 보조카드를 봐야 됩니다. 이런 데는 어그로를 안 끌려면. 이게 사람의 인생을 논하는데 카드 몇 장으로 되겠습니까? 어, 안 되지. 아. 인재자 이 사람이 조금 더 볼게요 요즘은 그런 거 많잖아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친구일 수도 있고 어, 친구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음, 진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료? 동네 친구? 근데 이거는 어, 회사 동료나 무, 무엇인가의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 같아? 아니면 음, 인터넷상의 거래처라든가 뭐 이런 느낌이 나요. 응? 음, 맞아? 음. 뭐 3번이 나왔다고 해서 다 삼각관계는 아니고 음, 다 삼각관계는 아니고 음, 그렇게 풀이하면 안 되지 어.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인가에 집착을 한다 그 집착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음, 뭐죠 이거? 이 사람의 순간 순간 뭔가에 의해서 어, 친구한테 뭐 배신을 당했다든지 어, 친구와, 친구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가 어, <웃음>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잃어버렸다던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어. 어, 이 사람이 굉장히 아끼는 걸 갖다가 어, 손해를, 보, 손해를 보게 됐다 음, 손해를 보게 됐다 근데 이게 여러분도 혹시 이게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게 여러분하고 뭔가 같이 한거 아닌가 그런 거 같은데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뭔가를 갖다 함께 계획을 했다. 뭔가 계획을 해서 어 뭔가 계획을 했는데 그게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 고민 끝에 배 배신을 때리는 바람에 손해를 입게 됐다. 뭐 돈을 누가 들고 날랐나? 음. 그런 거 같은데요. 음. 근데 이게 가보니까 뭐 신고할 수도 없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게 신고할 수 없는 사람인 거 같아. 맞아요. 돈을 잃어버렸다. 어. 돈을 잃어버리고 어. 지금. 그 이거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힘든 힘든 어, 저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싸우잖아 어, 싸우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놓고 어, 떠나는 거지 어, 떠난다 어, 떠난다 어, 그러니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이게 돈 문제가 결여됐던 것같아이 사람은 그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야 자기가 어, 진짜 알토랑 같이 모아둔 돈 알죠 어, 힘들게 힘들게 백그라운드 없이 이걸 모은 것 같아요 이 모은 걸 갖다가 어, 일부를 갖다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냥 훌딱 떠나버린 것 같아. 돌아온다 가에 빨리 떠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가 가면서도 자기가 마음의 갈등을 이는 거지. 내가 이게 잘한 짓인가 아닌가. 그걸 갖다 몰라 어, 저기 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멀리 떠났던가. 어, 멀리 떠났던가 아니면 마음이 멀리 떠났던가지. 음이멀 떠났던가 음.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를 자기 원했는데 음. 이 관계가 지금 다 흐트러진 게 아닌가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있다 음. 여러분들하고 동업한 거예요 아니면 3,4,5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했던 것 같아 음. 그런데 이게 사전적인 준비 작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뭔가 급하게 뛰어들지 않았나 어, 조금 성급함이 있었다라고 카드에서는 나와요 음. 서, 모두가 서툴렀다 음. 모두가 서툴렀다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냉전을 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이렇게 빨리 이 사람이 후다닥 떠넘갈지 여러분들도 몰랐을 것 같아. 굉장히 당황해, 당황하지 않았나 싶어요. 음, 아, 어, 그럴 수밖에 없던 게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음. 뭐 급거질 것 같고 뭐 그래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진짜 한발한발 한발 힘들게 온 거야 거기까지. 음. 어디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런지. 어디 어떻게 해야 될런지. 아, 손이. 더, 더워서 끈적끈적해서 카드가 잘안 섞인다. 그래 음.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착하다. 음. 착한 이 사람 착하네요. 음. 착하다. 지금 많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지쳐있고 음, 지쳐있고 이게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이게 반드시 떠나는 카드가 아니고 그래도 그, 그거 있잖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뭐 이런 그런 뉘앙스처럼 아직 내가 음, 다시 뭔가 해볼 어, 그 여력은 있다 음, 여력은 있다 어, 라고 생각하고 어, 이 사람은 이거가 이이 상황을 갖다가 안정되게, 어, 이게, 휙스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 근데 사람인지라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것에 자꾸 속이 쓰려, 속이 쓰리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아주 그냥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많이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 상황은 힘들지만 이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음,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어,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 뭐 그거 갖고 그래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음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이 사람은 계속 갈등을 해.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잃어버렸거든. 음. 남자의 자존심은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경제력이에요. 음.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쳐줘야 남자가 목소리도 크게 낼수 있고 어험할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힘들게 갖고 온걸 갖다가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갖다 되찾기 전에는 옛날 감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은 그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이 처한 문제는 그 감정보다는 잃어버린 거에 대한 복구예요. 어, 잃어버린 거에 대한 복구. 음, 맞아요. 이 사람은 잃어버린 거에 대한 복구. 어떻게 하면 내가 복구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네. 또, 또, 또 집착하드 또 나왔어. 음, 그냥 당분간 이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도 사람은 착한 것 같네 힘들지만 어떻게든 해야겠다 라고 어, 그럼 여러분들하고 관계 여러분들하고 관계 여러분들하고 관계 여러분들의 관계 기다리면 다시 내꺼 될까요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될까요 내꺼 내꺼 내꺼 음 기다려 보세요 음 내꺼 내꺼 내내 좋았던 날들을 회상을 한다. 어. 어, 곰곰이 생각한다. 어, 내거내거내거 기다리면 거, 내거 기다리면 내 거. 거. 기다려 보세요. 음, 어떻게 됐든 갔다부터 이 사람 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사람은 오로지 음, 음, 지금 내 거인데 내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오로지 이 지금 손해를 갖다가 다시 복구할 생각밖에는 없어. 음. 기다려 보세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공곰이 생각하고 어, 달려온다. 음.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어, 너무 이렇게 마음 조급하게 생각해 가지고 따다다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간 그냥 안부 문자. 음. 안부 문자고 이 사람이 시간이 될때 만나자고 만나서 그냥 편안하게만 해주세요 그냥 그거 냥그 어떻게 저떻게 말시키지 말고 이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어,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어. 자 어, 5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네 우리는 다음번에 좀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